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어, 우리 주식시장이 거의 뭐 미쳤다시피 할 정도로 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은 흐름을 보이면서 이 서학개미들이 다시 어, 동학개미로 참여를 하면서 국내 시장으로 또 계속 유입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그 중심에 2차전지 또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도 어, 다시 이제 어,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의 관심 종목 8개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개 종목에 앞서서 우리나라 한국의 무역수지 품목 상위 종목 한번 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분기 기준으로 자동차가 72억 석유 47억 그 합성수지 선박 자동차 부품 25억 그래서 이 자동차와 부품을 합치면 거의 100억 정도의 어, 우리나라의 그 중추적인 어, 지금 수출 효자 종목이 이 자동차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반도체는 7위로 밀리면서 이제 18억 규모로 쪼그라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, 그리고 어, 지금 이 반도체를 제치고 지금 자동차가 9년만에 1위를 탈환했다는 어,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,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이 반도체 외에 이 자동차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어 그리고 오늘 그 시장의 관심 종목,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0.3% 상승을 했습니다. LG화학 시가총액 56조지만 뭐 가뿐하게 뭐 7억, 7% 정도 이런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어 그동안 2차전지 이 에코프로, 에코프로 BM이 어, 상당한 수준까지 지금 시가총액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. 어, 그에 반해서 이제 LG화학, 어, LG 엔솔 뭐 상당히 그 느린 흐름을 보였지만 어, 신고가를 쓰면서 LG화학이 이제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현대 기아차를 한번 보시면 이 중에 퍼가 가장 낮은 놈은 기아입니다. PBR 0.87, 현대차 0.63배 수준입니다. 상대적으로 지금 뭐이 수출 효자 품목이지만 평가를 지금 낮게 받고 있죠. 어, 이 현대 기아에 오히려 납품단에 있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이런 그 2차 전지 업체들이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25% 상승, EV 첨단 소재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이 어, 종목 보시면 뭐, 얘는 이제 적자 상태인 기업이고, 시총으로 보시면 EV가 3,500억으로 가장 낮습니다. 여기 있는 종목에. 레이크 7,000억대 수준이고, 에코프로가 이제 어느덧 20조, 에코프로비 m 이 28조 규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 네이버를 거의 이제 뭐 제길 정도 수준대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. 어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어 부채 수준으로는 삼성이 이제 좀 낮은 수준이고 배당을 보시면 이제 기아가 가장 많은 22년도 기준으로 4%대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기아입니다 어 그럼 이들 종목 한번 차트를 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삼성전자 전고점인 68,000원대죠. 여기서 이제 8%만 더 상승해주면 어, 돌파할 수 있는 위치대에 있지만 오늘 같은 이런 상승장에 200원 상승하는 어, 뭐 거의 어, 개잡주의 흐름 정도 어, 개잡주는 아니지만 어, 여기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어, 가장 이제 개잡주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어, 이 LG화학 지금 75만원대의 저항선 나이대를 오늘 대량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좀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어느정도 윗꼬리를 소화할 수 있는 기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어, LG화학입니다 현대차 전고점인 20만원대죠 20만원대에 이제 앞으로 6% 더 상승해주면 어, 돌파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상승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3% 급등을 했고 기아 얘는 이제 거의 도달 직전입니다. 여기서 3%만 더 거래량이 좀 오늘도 터져줬지만 더 강한 거래량으로 이제 돌파를 해준다면 전체 이 자동차 또 자동차 부품단까지도 상승세를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가 기아입니다. 에코프로 BM 얘 같은 경우는 161% 전년 동기 비해서 161% 전분기 대비해서 12% 정도의 이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어 지금 전일 이 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어 지금 오늘 소폭 상승한 에코프로 에코프로 어 얘는 이제 오늘 밑거리를좀달 달린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. 233% 증가를 했지만 어 상승률로는 뭐 6.5% 어뭐 꺾이지 않고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, 레이크 머티리얼즈즈 어, 얘는 황화 리튬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의 TMA 어, 제조 기능, 기업이 이 예고, TMA는 알미늄 화합물이고 세계에서 예, 약 3개사만이 제조 가능한 기, 이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반도체 태양광 LED에 사용되고 있는 TMA 어, 그리고 전구체를 납품하고 있고 2차전지 쪽 그리고 이 자회사죠. 이 자회사인 레이크 테크놀로지가 황아리 등 관련 기, 이 주가 바로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. 어, 실적은 어, 이 21년도 비해서 50% 증가한 순이익을 보였던 이 레이크. 오늘 25% 급등을 했습니다. 얘도 전에 있던 이 저항선 난이대를 대량 거래를 터트리면서 돌파를 했죠. 그리고 이 조정 기간에도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거래량은 점차 줄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다 오늘 이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신고가를 썼습니다 EV 첨단 예, 수산화 리튬 관련 주고 리튬플러스에 50억을 투자했고 다이나믹 디자인 지분을 7% 보유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뭐 지속하고 있지만 이 얘도 2500원대의 이 저항선대를 강하게 이제 갭으로 돌파를 했죠 큰 거래량으로 그러면서 어 연일 이제 급등하는 어또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어 그래서 오늘은 어이 시장의 관심주 여덟 종목을 알아봤습니다.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고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어, 기아가 상당히 이제 좋은 위치대에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.